자 괜찮아 괜찮아? 그렇게 할수 있어? 안 들어줘도 돼 진짜로? 응안 어? 들어줘도 돼? 일로 네. 갈 거야 여기 바로 앞이야 내려가자, 지아. 음. <웃음> <웃음> <진짜>? 응. 자. <웃음> 넌 <웃음> 아, 내려갈 것 같은데? <웃음> 아니야 괜찮아. 가봐. 간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 이거 <좀> <웃음> 너무 시원하고 좋다, 그치? 응. 물고기 보여? 어, 응, 잘 보여. 응. 오, 되게 깊다. 아, 카메라 안녕~ 카메라 안녕~ 아니, 카메라~ 아우, 좋다~ 모래가 너무 많아~ 아, 진짜 너무 시원한데~ 와~ 어 이제 다아갔네그치지우고 응. 이렇게 하면은 괜찮지? 응. 가자. 엄마 손 지우가 잡아. 옳지. 옳지. 뭐니? 가자. 모기가 많다. 모기향 피어가지고 못 오게 하자. 이거 있으면 모기가 안올 거야. 이렇게 해놓으면 전기 모기야. 벌써 올라왔어? 너무 편해 보였어. 너무 편해 보였어? 응. 짜잔, 베개도 있지. <웃음> 나 좀. <줘. 웃음> 짱 편하다. 뽀송해. 이송 이거다, 이거. 아, 응. <웃음> 좋네. 엄마, 저녁 해줄게? 我希望 응 음. 지우 밥 먹자 지우 상추쌈 좋아하지? 응 쌈장에 꼭 찍어서 먹어야 돼 맞아 이거랑 고기랑 짠짠 아. <웃음> 배고팠다, 그치? 응. 응. Papa, 뭐 응. p 응. p 응. 응. p a 응. p a 응. p a 응. Papa, 응. p a p 마시멜로 응. 너무 아늑하고 좋다 엄 응. 응. 어, 응. 음. 맛있어? 응. 나방이다 오, 빠져빠져 나방에 빛을받고 오, 이거봐, 이거봐, 이거봐. 오, 맛있겠지? 어머, 어머 이거 봐 대박. 대박. 음. 어디가세요? 어디 게대기 대박. 대박. 대박. 대박. 대박. 기다 접시 대박. 대 편해. <웃음> 집보다 좋은거 <것> 같다구 <웃음> 집보다 좋은거 같다고요 저기요? 아저씨? <웃음> 하나 둘 <웃음> <웃음> 아빠도 같이 할수으면 엄청 좋아했을있네 그러게 아빠도 좋아했을것 같은데 <웃음> 조이도영 <웃음> <웃음> 좋다 누워서 하늘도 볼수 있고 날이 흐렸어 난이흐렸 응? 깜빡해. 그래 몇시 가까이 우리? 지금 8시 반이야 그럼 몇시가까요할 때? 허이 <웃음> 강성조파 <웃음> <웃음> 맛있겠다. 맛있겠지? 이거 뭐야 옆에 있는 거? 시나몬들. 시나몬들? 응. Okay, 해야 되는데. 자 그럼 지우가 일로와 엄마가 응. 이쪽으로 와게 okay. <웃음> <웃음> 매끈매끈한데? 응. 그래? 근데, 요런데 묻었잖아. 요, 요, 요거. 이건 초건데 아니. 지호가 빨래해? 아이. 지호가 지효. 묻힌 거 아니야? 응. 음, <웃음> 아니. 봐 여기 초코가 여기 이렇게 묻은 거 아니야? 아니에요. 10시 50분이니까 이제 이불 정리하고, 가자, 슬슬. 야! 야. <웃음> 아아아돼아 <웃음> <웃음> <웃음> 지호가 신났네. 누구니다다 누구 누구 누구 <웃음> 자, 이제 입을 정리할 거예요. <웃음> 나오세요. <웃음> 싫어요 같이 먹으면 되죠. 그러면 지우 접어 <웃음> 아니 엄마 <웃음> 그런데 이게 안 밀려가지고 <웃음> 요대로 보쌈이 잘 된다 지효야 <웃음> 아 알겠어요 아니, 내, 내 이불 이불이 어디가 나 보고 싶을 거야 싶 <웃음> 이불 커버에다가 넣어서 가져가자 응 <웃음> 안될것같아지 아니야 괜찮아 막... 안 된다고 <웃음> <웃음> 너안 아프지? 이렇게 때려 넣어 <웃음> <웃음> 나와 시골 가면 아이패드 봐도 돼여보세안 돼! 너, 나도! 나도! <웃음> 나도. 안돼 나도! 나도! <웃음> 그 다음은 내가 여기 놀아자, 알지? 같이 갈래? 얘가 누군데? 요즘 <웃음> 얘랑 그게 그렇게 마음에 들었어? 지효 잠깐만 뒤로 조금만 됐어 이제 됐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이렇게 카메라 보고 인사하는 것 같은데 오늘은 미니코너로 제가 그동안 썼던 차박 매트들 쓰면서 좋았던 점이나 안 좋았던 점을 살짝 짧게 비교 영상을 준비해드리고 싶어서 마침 이번에 누잠에서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받아서 누잠 매트리스 토퍼도 사용해볼 기회가 있어서 비교금이 조금 늘어났어요 그러면 제가 처음에 썼던 매트 뭔지 아시죠? 놀이방 매트 이쪽에 좀 잘랐는데 요 놀이방 매트 장점 재단이 좀 쉽게 가능하고 원하는 사이즈대로 깔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이그 정도 방수가 되기 때문에 닦아내기만 하면 관리가 되게 좋았어요 단점은 퍼즐과 퍼즐을 사이 끼는 부분 있잖아요 끼는 이 부위에 때가 좀 많이 낀다거나 퍼즐을 맞춰놓고 재단을 했는데 나중에 평탄화할 때이 퍼즐 매트를 다시 원상 복귀 시켜야 된다는 그래서 부피도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보관하기가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제가 제일 많이 썼던 것 중에 하나인데 자충 매트예요 이런 식으로 말려있는 거를 펴주면 자동으로 부풀어요 평편화가 되어 있지 않은 거에도 깔면 등이 배기지 않거든요 약간 굴곡이 있는 시트 쪽을 이걸 깔고 잤을 때는 그 굴곡을 느끼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았던 근데 이제 자충매트의 가장 큰 단점이 있어요 <웃음> 필 때는 좋은데 접을 때 너무 힘들어요 이걸 접는데 접다가 짜증 나가지고 이렇게 확 던져버렸던 기억도 있어요 아까 전에 퍼즐 매트 같은 경우에는 물티슈로 닦아주기만 하면 되게 쉽게 잘 닦여서 관리가 좋은데 자충 매트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티슈로 닦아도 어느 정도 남아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제가 인덱스 에어매트리스도 사용한 적이 있어요 전기만 있다면 에어매트리스 바람 넣어서 되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장점은 편하고 정말 침대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지만 단점은 또도 세탁이 어려워요 <웃음> 커버를 항상 씌워서 사용을 했었고요 자기 전에 항상 바람이 좀빠져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람을 다시 꼭 채워 넣은 다음에 자지 않으면은 꿀렁꿀렁거려가지고 자기 좀 불편했던?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예요 누잠 누잠은 제가 이번에 협찬으로 받아서 처음 사용해봤는데 일단 사이즈가 그 전에 건다 싱글 사이즈 슈퍼 싱글 사이즈였는데 이거는 지금 퀸 사이즈예요 퀸 사이즈라는 걸 감안했을 때는 그렇게 부담스러운 부피는 아니고 그냥 가방에 이렇게 넣어놓고 등받이 쿠션처럼 이렇게 사용하고 있었어요 누잠도 장단점이 확실히 있는 것같아 이거 자체가 어쨌든 토퍼예요 매트리스 위에 올려서 사용하는 토퍼이기 때문에 되게 부들부들하고 그리고 뒷면에 논슬립 방지 처리도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논슬립 방지 처리가 되어 있어서 나무 위에 깔았을 때 그렇게 밀리지 않아서 깔고자기가 되게 좋았어요. 세탁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위에 뭔가 흘려도 걱정이 없었어요. 오히려 저보다 아들이 더 좋아해가지고 차박 안 나가는 날도 집에 가지고 올라가서 사용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자체가 박음질을해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빨래하고 말릴 때도 섬이 한 군데 뭉쳐 다니지 않게끔 정리하기가 되게 편했어요. 자충 매트는 힘으로 우겨넣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얘는 그냥 똑같이 접어서 파우치 안에 넣어주기만 하면 정리가 끝나거든요. 단점은 자축매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굴곡이 있어도 그 굴곡을 다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두께가 두툼하고 단단해요. 근데 이제 누잠 토퍼매트리스 같은 경우에는 방울방울 찌끔찌끔한 솜으로 밀집돼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솜이불보다는 훨씬 더 푹신하고 꺼짐도 덜하다고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단차가 있다면 그 단차가 느껴지기는 하더라고요. 제스타리아 같은 경우에는 아예 침상이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굴곡이 없어서 너무 쾌적하고 편안하게 잘 보냈는데 만약에 차에 바로 깔아야 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평탄화를 맞춰놓고 사용하시는 게더 사용감이 좋을 것 같고요. 요즘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어요. 그래서 너무 나들이 나가기 좋은 것 같은데 차박 나가실 때도 워낙 좋은 제품들이 지금 시중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딱 알맞는 제품 구매하셔서 즐거운 차박 보내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